이재용은 하와이에 갑니다. 하와이가 지금 인천공항인데요. 짜잔! 오. 엄마, 네가 가라. 졸탄주, 5월 18일. <웃음> <웃음> 졸탄쇼 5월 1 8일 졸탄쇼. 자 여기는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하늘이 너무 예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와이키키. 지루하 맑은 바다 뭐 먹으러 왔냐 응? 뭐 먹으러 왔어 뭘겁서막마가 지금 뭐 똥을 달고 다니니 비둘기가 지금 똥을 달고 왔습니다 공돌기 자, 여기란 네. 와이키키,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리조트 자, 와이키키 리조트입니다 아, 대한항공거죠? 네. 저희 여기도 묵고 있고요 하와아 하와이, 아, 하와이 진우기가 찾아냈습니다 아진지기가 어, 착한 일을 한데요 저기 마침 쓰러져 있는 저걸 저걸 일으켜준답니다 역시 착해요, 진우기 커피 내가 들어 줄게. 역시 진기입니다 이런 착한 일만 하는 진욱이를 여러분들 소문 내세요. 진욱이가시다진가해 줬습니다. 역시 진욱 착해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착한 진욱이가 요즘 5월 18일부터 뭘 한다고요? 5월 18일 대양구 마당세실극장에서 졸탄 쇼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잘 나오죠? 아, 진우길 진우. 이게 수능인가 그래? 와이키키 여기는 여름인데? <웃음> 역시 진우길는 해외에서도 정말 먹히는 코미디를하고 있습니다. 진우길를 지금 뭐 제가 16정 17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우이는 못하는 게 없어요. 어디 어디다 놔도 진짜 평생 살잘살 살 겁니다. 아까 전그 호텔 우리 방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할수 없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낸 <웃음> 친구입니다 그리고 물도 물도 1층 가서 어떻게 찾아낸 친구예요 대단합니다 진욱이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욱이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웃음> 예. 여러분들 부려먹으면 안 돼요 <웃음> 응원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해변입니다 네, 예 놓고 있고요. 어우 잘나온는데 좋고 아까 방금 이 컵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파와이에서몇 번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 컵을 잘 챙기십시오 <웃음> 여러분 진욱이는 진짜 생존 경쟁에서 사람을 지구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를 바퀴벌레올라 생각하고 밟으시면 안됩니다 <웃음> 진욱이는 어떻게든 사아이다 여러분들 아, 와 이거 나무봐요 와 나무나무 나무. 와우 아 x x x x 아... 야. 3억 하겠는데? 아무 뭐 3억... 3억이 뭐야 이게? 진욱이는 경제관념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싸게 보죠? 네. 제가 볼때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천... 3백만원이면 사겠네. 오 2천... 을 여러분 대단해며 진욱이 경제관념입니다. 여러분들, 제 경제관념이 없다고 <웃음> 제 돈을 강탈하거나 약탈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와 너무 이뻐요 하와이 하늘 야자어 하와이에 특전사가 있어요 특전사가 어이 특전사 있세요어 맞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를 지키는 특전사 개그맨 이재혁입니다 저는 5월 18일부터 마당 세실대학로에서 졸탄쇼로 여러분들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 주문이 됐다. 힘내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와, 특전소에서 이런 거 짓고 다니네. <웃음> 아, 멋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이건 이름이 뭐예요? 회장님? 카펠라니파크요? 카펠라니파크입니 여기는 카펠라니파크입니다. 아 우리 하진 회장님 예, 앞에, <웃음> 앞에 정경은 뒤에 뒤에 보이는 그 산이 있죠? 네. 다이야맨 헤드라고 옛날 그 화산거 그 분화구죠? 아분화구예요 예, 옛날에 근데 이거 2차 대전 때그 이제 그포 설치를 해가지고 어 이제 옛날에 그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관광 명소로 바뀌어가지고 정상에는 지금도 현재 포 진지가 형성돼 있어요. 아포 진지가 있어요? 네포 예, 진지가 형성되고 근데 이제 보너스 철거를 했지만은 던져 그 자리에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어. 뭘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르들은 뭐다 하신 술뭐담그 그런 거 그런 거도 없 와, 멋있네요. 좋습니다. 아이 바다. 하와이 바다입니다. 네,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어, 여기 다, 여기 여기. 아, 여기이제 바로 이게 다이내 아까 이야기. 아, 뒤쪽에 바석 이야기. 저기가 진지 보이죠? 아, 저 진지, 어, 저기. 네, 진지. 저기가 저기 이제 어, 관광인 사람들 아... 올라가서 전망대. 전망대 네, 전망대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차 대전 때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사격 근접 근접 사격이 아주 좋은 아 그런데 장소. 차, 장소가 딱사격기 네, 좋은 장소구나 사격, 딱 저기서 멀리서 배가 오면, 배가 오면 딱 이렇게 그냥 쏠수 어... 있는 장소 여전해요. 네, 여자 아가씨. 오잘 보입니까? 잘안 보여. 요 <웃음> <웃음> 우리 회장님은 서핑 잘 하세요? 아, 제,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영님 하잖아요. 아 역시. 네. 아 맞다 맞다. 아, 철인 삼. 아 맞다. 철인 삼종 경기 나서 그걸 믿고 93년도에 출라이 하다가다가 백가지 다 까지 가지고 제가 삼등으로 뽑혀 가지고 삼등을 해서 제가 이코나로 왔습니다. 코나였구나. 코나에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하와이 반에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해서 시합을 어... 마치고 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와. 돌아가서 94년도 4월 2일날 이민 왔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휴양지면서 아 그런 태평양, 아, 그렇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최고 멋진 소머리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최고입니다. 하와이알로하 어. <웃음> 다이아몬드 헤드, 마운틴. 자,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마운 a t e 자 o u n t a i n s 드 you have a Diamond Head State 에 o 분 n t a i n You have a d i a m o n 기 떴습니다 하와이 t 뜬 무지개 n t a i n You have a Diamond Head s 간판 어그러네차 간판도 레인보우로. 어 예. 어, 무지개색. 예, 무지개 색깔로 돼 있어요. 아, 이 상징이 여, 예, 미국에는 각 주마다 이게 특색 있게 어, 어, 차단바 라이선, 라이선스 종바를 네. 특색 있게 다 표시해서 어... 하와이는 레인보 하와이는 호놀룰루 주 거예요, 여기는? 예, 영생 이제 하와이는 무조건 이단만. 어... 레인보우가 들어가요. 할 당사... 아, 하와이만 하와이. 그런 거예요? 하와이. 다른 주는 다 틀려. 예, 여기가 이제 지요 여 여기 이제 여기가 칼라로하와이선 이제 부촌이라고죠? 부촌이에요. 오. 회장님도 이쪽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저쪽이나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더 부촌 더 부촌. 예,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어, 거기 또 한국 분이 그니까 굉장히 하와이 제일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왕 한국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헤외스를잘 살아야 돼요. 저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보내줘요. 쥐가 쥐 생긴거? 쥐치에요 아까 물고 간다는거 뭐에요? 아까 물고 간다는거죠? 망고스 망고스에요? 네아 특히 골프장 주변에 되게 많아요? 어, 많으면은 한... 자 이제 샌드비치가 네. 뒤에 봅니다 샌드비치가 아, 샌드위치가 샌드비치 <웃음> 샌드비치라고요 그러네 샌드비치 아 정말 샌드 아, 모래잖아요 모래가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예예 네. 모래가 곱고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는데 그냥 데이트 많이 안 오셨었어요?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는데 네, 말로만 들었습니다. <웃음> 아예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돈 돈. 와우, 굿. 아, 자이거 하와이 에 돈이 돈해서 지금 저희는 돼지갈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팔팔막켓 대... 대... 사장님 이세요. 어머 미이시죠. 네. 하와이는 팔팔막켓 돈이 돈이, 돈이. 아이, 아이. <웃음> 최고죠. 최다야 맛있겠어요. 와. 이거 하나 더 줘. 하와이에서 돼지갈비입니다. 엄청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샐러드. 왕 형님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멋진 형님들이십니다. 우리 회장님도 함께 해 주시고. 여기 도 식사해 주 어. 역시 뚱그 아, 역시 들 어, 최고네요. 색깔이 빨빨간게 양념을 찍어야죠. 맛있게 생겼어 이게 소금, 이게 아, 양념입니다. 아, 네. 자, 이제 하와이에 가고 있어. 하와이 와이키키. 와이키 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영을 즐기고 지금 왔습니다. 아, 여기에는 정말, 어, 뭐 세계 각국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 뭐, 미국, 그 본토에서 제일 오고 싶은, 죽기 전에 한 번쯤 오고 싶은 곳이 하와이, 라고 하는데요.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뭐, 중국, 한국, 일, 일본, 뭐, 대만, 이거 뭐 다이슨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쯤은 오늘 그런 양찍이것습니다아 너무 예뻐요. 자 앞을 좀 보여드릴까요? 야, 와이키키 해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뭐 지금 엄청 햇빛도 쨍쨍하고 파도도 아주 예쁘게 치고 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 같은 경우는 서퍼들이, 서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핑을 하는 곳이죠 네, 서핑 아... 너무 많은 분들이 계렇게 오겠네요 이 휴가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 진흙이가 보이네요 어! 아...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요 수영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계획을 두지 않고 왔습니다 5월 18일부터 뭐 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5월 18일 대학로 마당세실 극장에서 둘단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수영하고 풀어오세요 에이 컴온 와이키키 <웃음> 비치 에 와이키키 비치 와서 여러분들한테 딱이 말을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쯤은 5월 18일부터 하는 대학로 마당세실에서 하는 졸탄쇼를 꼭 봐야 된다 와이키키 어,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와, 와본 소감은 어떤지? 아 어, 일단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높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아, 대양로 아. 만원세설 극장에서 5월 18일부터 저희 졸탄 공연합니다 졸탄쇼 화이팅 와이키키 리조 토탐 <웃음> 어드라이트 마셔봅니다. 네, 버드라이트는 한국에 별로 안,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국, 미국령 이런데만 있죠. 버드라이트네 회장님, 저희는 로비에 있습니다. <웃음> 예. 버드라이트 <웃음> <웃음> <웃음> 어. 뭐, 뭐라고 라이트 영상 찍어주고 한잔 먹었죠. 버드라이트버드라이트 아. <웃음> <웃음> <웃음> 버드라이트. 대항금 아다스실장 5월 18일 돌탄쇼. 네 함께한 동안 즐거웠습니다. 역시 김영태 회장님 배추 팔아서 마신 걸 하셨냐? 노이스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아, 네, 연락드릴게요.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